안녕하세요 에너지원입니다 허비에요허비 험비. 은비 험비 안녕 안녕하세요 허은비에요 여러분 우리 금비 나날이더키워진것 같지 않아요? 어우 점점 이뻐져가 미모가 아주 그냥 미별가 따로 없어 어구 이쁘러 어구 이쁘러 내 새끼 내 새끼 놀고 있어요 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정글 몬스터의 퓨어 아이 원클리어 패드를 소개시켜 드릴건데요 우선 영상부터 보고 오실까요? 은비야, 아침 에 일어나면은 세수를 해야지, 세수를, 응? 세수하자. 응. 은비, 세수합시다. 은비, 한다음 갑니다. 하자. 됐어. 우리 은비, 세수하는 거예요? 응, 응. 눈물자국, 있지. 세수해, 고양이가 세수를 해야지, 아침 에 일어났으면은. 응? 세수, 어구, 세수하고, 어이고 귀, 너, 귀도, 이거 봐, 이거 봐, 아이고, 우리 은비, 귀, 응? 어이구, 봐. 어이구, 린비 깔끔해 야죠 고양이가. 지저분하면 안 돼요. 우리 하고, 똥꼬또꼬똥꼬똥한똥 똥콧 해야지. 아이, 너 뜬가 싼 다음에 똥꼬좀 해야 될거 아니야. 이렇게. 이거 뭐야? 어? 아침에 눈컵, 이거 봐. 눈컵 이렇게 있고. 아이고 예쁜 얼굴에. 아이고 진짜 예쁘다 우리 아기는 이렇게 한장해서 아이고 우리 금리 여기 눈꼽 봐 눈꼽 봐 이거 떼어야죠 아이고 착하네 아이고 아이고 예뻐 예뻐 예뻐 이뻐. 어이구 예쁘네 어이구 세수 아이고 이뻐라. 아이고 예쁘러 그리고 귀귀 <목소리도> 이거박귀봐 은비야 우리 귀귀 청소해야지 이걸로 나무 부분은 음, 아이고 싫어 아이고 이았어았어끊을끊을 청소도 키키키키비키비 위비, 위비, 하고 이거 나무 키고 아이고 키키키키어키키키키키 물과 아이오브 플로 더이뻐졌네 세수하고 나니까 응? 영상 잘 보셨나요 우리 은비금비 세수한 영상이에요 나름 고양이 세수죠 고양이 세수 이 반려견이나 반려묘들 보면 눈물자국 있잖아요 이 눈물자국으로 촉촉해진 피부는요 악취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만성 진물은 습진 거기다가 세균 번식까지 유발을 해서. 꼼꼼하게 관리 잘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요 깨끗하게 맑게 눈물 없게 매일 간편하게 눈물 케어할 수 있는 패드 요 정글몬스터의 퓨어 아이 원클리어 패드를 소개시켜 드릴 거예요 보통 아이들이 눈물을 흘리면 눈물 닦아주기 급급했잖아요 근데 이 눈물의 원인은요 알레르기랑 염증 반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닦아내기만 해서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다고 해요 중요한 건요 원인 제거부터 피부 장벽에까지 3단계로 케어해 주셔야 합니다. 원인을 제거하고 진정과 재생을 시키고 피부에 장벽을 쌓아주는 거지 이 정글 몬스터의 퓨어 아이 온클레페드는요 병풀과 편백수가 무려 85%나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 눈물의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향염과 치유에 효과적인 병풀로 알레르기를 완화해 주고요 그리고 또 향균 작용을 하는 편백수를 이용해 가지고 피부를 보호해 준다고 합니다. 퓨어아는요 손상된 피부를 치유하는 카란듈라가 들어있대요 그래서 눈물로 지누르고 뭐 손상된 피부를 진정시켜주고 치유시켜준다고 합니다 제가 볼때정물모에서 퓨어아이 클리 패드는요 사람 패드보다 더 좋은 것 같아요 피부 면역력이 높여지는 실크아미노산까지 들어있거든요 우리 몸을 구성하는데 필수 있 아미노산 있죠 그 아미노산에 8점을 포함한 총 18가지 아미노산이 고함량으로 고함량 많이 들었다는 거지 한 명으로 들어 있어 음. 피부 면역을 향상시켜 준대요. 와 이거 아이들이 진짜 너무 좋아지 아이들 피부 너무 좋아질 것 같아. 거기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요 눈물과 진물음인의 피부 막털 같은 게어손상되있을거 아니야. 요런성요런털 같은 거나 피부 같은 게 건강하고 탄력 있게 들어올 수 있도록 가수 분해 공법을 이용해서 흡수력을 쭉 높였대요. 아니 나쁜 게 없네 너무 다 좋아 진짜 내가 보기에는 사람패드보다 더 좋은 것 같아요 아니 우리 아이들은 소중하니까 더 좋아야지 그럼 음. 잘해. 아니 이왕이면 은 최고인 해주고 싶은 게 우리 집사님들 마음 아닌가요? 제품이 200ml에요 열어보시면은 여기에 집게도 들어있어요 어 이걸로 이용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하나하나 떼서 사용하라는 거지 어. 그리고 여기 보면은 엠모 엠모 요 패드 넓이가 지름이 무려 7 0 m m 에요. 엄청 큰 거지. 요한 장으로 한번 쓱싹싹 다할수 있어. 물론,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눈물부터 닦으신 다음에 저는 어떻게 사용하면 귀, 귀 닦아주고 항문까지 이렇게 요한 장으로 모든 걸다할수 있어요, 여러분. 아, 는 평소에 이거 몰랐을 때는 물티슈를 닦아줬거든요. 근데 물티슈도 약 화학 물질잖아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안 좋을 수가 있다고. 특히, 요 눈물 같은 데는 예민한데 여기 화학 이런 거 하면 안 되지. 저 이거 진지하게 알았으면 이걸로 닦아줬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 여러분 강추합니다 요즘에 아이들 아침에 세수할 때 이걸로 하고 있어요 70매고 넉넉한 사이즈 그래서 모든 것을 한번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어, 다 닦아주는 거야, 닦아주는 거야. 눈 닦고 접어서 귀 닦고 덮어서 한번 닦아주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 피부라 이런 게더 부송부송하고 또 윤기가 찰+ 르르흐리고 건강해지겠죠. 어, 어 아니 사람도 패드 보면 이런 거 없는데 고양이 건 여기 있던가? 이거 진짜 아이디인것 같아요. 어. 아니, 이제, 아이들이 이제 막털 관리하고 막 그런 시즌이잖아요. 그럴 때일수록 좀더 애들에게 피부나 이런 게 민감해질 수 있으니까 관리를 더 열심히 해줘야 될것 같아요. 음. 아난 진짜 그런 생각 들어. 저 사람보다 수명이 더 적잖아요. 그러니까 더 좋은 거 해주고 싶고, 더, 어? 막 건강하게 해주고. 싶고 이게 다지선님들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요즘에 이거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p 어 아이. 정글몬스터 원클리어패드 요걸로 여러분들께서도 어, 집에 같이 살고 있는 반려하고 있는 반려 면들이나 반려견들의 눈물도 어? 닦아주시고 뭐 귀도 청소해 주시고 뭐 항무도 청소해 주시고 두루도 잘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은비 금비도 많이 이뻐해 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